그 <목소리가> 다음에 대박은 10kg 짜리 이거는 있고 크랩은 얼마나 돼요? 1 0 갑자기 이마원넘요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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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찾은 곳은 C7번 대원수산으로 왔고요 오늘 목요일이라서 정갱이가 들어왔습니다 가격 변화는 특별하게 없고요 주 3회,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토요일 이렇게 입고가 돼요 그런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물량이 좀 빠르게 소진되는 편입니다 뭐 저인망은 오늘 2개인데 제일 좋은 거요기올 때는 5만원 빠지는 5만 건 4만원 나가. 통발이는 12만원 나가고 2 0원 3만원. 만원뭐4만원3만 있고 3만원. 3원 3만원. 원 3만원. 요원만원 3만원. 3만원. 3만 원짜리 있고. 7, 000원. 7, 000원. 잡아, 갈돔, 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3원원 3만원. 원만원만3만 3만원. 만원만원3만 3만원. 만원만만만만만 그 다음에 군이 대고는 많이 많이 있잖아, 많이 있잖아. 오, 필요니 여기 포지 한 마리. 포지 한이 잡챙이 섞어 가고 와가지고. 세 마리. 마리. 거, 어, 이렇게도 올라오는구나. 그러니까 경매할 때나물장에뭐잡행물이 네. 조금씩 조금씩 네. 섞여 있는 네. 것 나오거든요. 아. 다음은 비육, 시육, 대지수산으로 왔습니다. 지금 물때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아마 내일부터는 좀 자연산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갱이 3마리이고 만원, 그러니까 한 중간 사이즈 정도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오랜만에 줄삼치 보였는데 요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암대구하고 숫대구하고 가격이 한 천원, 이천원 정도 키로당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보이는 보리면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건 옥돔. 이제 한 상자가 이제 18만원. 원래 옥돔이 좀 비싼 편이죠. 네. 그리고 연어 필레인데 요거는 이제 한팩 자체가 한 1.2kg 정도 나갑니다. 일본산 요거 가리비는 굉장히 커요. 한 손바닥만 한 정도고, 왕우럭조이 같은 경우는 크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고, 요거 산낙지인데 엄청 커요. 이거는. 그래서 마리에 만원입니다. 이제 쥐친데 오랜만에 봤어요. 근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좀 컸는데 요새 뭐 이번에 온건좀 작습니다. 그리고 강담동은 꾸준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7 5 0 0원에서 8만원 요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방어 같은 경우는 축양이 있고 일본산이 있는데 일본산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비싼 편이에요.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치어를 잡아다가 키우는데 이번에는 치어가 작년 보통 다른 해보다는 두배 정도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돔이 있는데 이거는 맛이 조금 그래요 정말 크죠. 가끔 들어와요. 자 C4번 한길통상으로 왔습니다. 이제 연어 먼저 보시면은 요거는 지난주에 가격 변화 특별하게 없고요 단새우는 가격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보통 한 4만원 선이면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청어는 이제 사이즈가 좀 많이 좋습니다. 골뱅이 요것도 이제 골뱅이가 잘 자라면 손질지역에 빠지죠. 광원대 요거는 살짝 작은 거라서 저렴하게 파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양식 참숭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숭어가 이제 표준명이죠. 그래서 요거 정말 맛있거든요. 요거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늘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축양 가격이 비싸죠. 10kg 정도 되면은 가격대가 조금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좀 줄면서 가격대가 좀 올랐어요. 일본산 방어는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가격이 좀 떨어진 편이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축양하고, 그, 이제 일본산하고 얘기하면서 충이 있냐 없냐를 말씀을 하시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축양 같은 경우는 충이 나옵니다. 네. 그거 이제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성돔 중국산. 오늘 이제 자연산은 없었고, 이제 중국산만 있었어요. 광어, 참돔, 농어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는 없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숭어, 요거는 자연산이에요. 다음은 C6부 오복상해로 왔습니다. 네, 이제 광어는 이제 3kg짜리 27,000원, 보통 전포마다 한 1,000원, 2,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축양방어 같은 경우도 1kg 차이로 단가가 많이 차이나요. 그래서 구입할 때 그런 거 참고하시고 염두에 두신 다음에 구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남동 크기는 꽤 괜찮아요. 1kg 초중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참돔도 이제 특별하게 가격 변화는 많이 없는데 이것도 점포마다 1,000원 2,000원 정도 차이는 있어요. 대왕자바리는 요새 계속 사이즈가 좋습니다. 중국산 감성돔이고요. 사이즈는 한 1kg 1kg 초반.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국산 능성어가 나왔습니다. 일본산 방어는 이제 뭐.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4 k g 정도 돼도 이거 기름이 괜찮은 편이에요. 양식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변화는 특별하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적어 놓은 가격은 최고가를 적어 놓은 거고요. 농어는 물량 자체가 없어 가지고 이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3 k g 이상 되는 거예잖아 많이 있었잖아요. 거의 볼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네, 오늘 그 물량표를 보게 되면은 요새 계속해서 좀 저, 어,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어왔는데 킹크랩 같은 경우는 시세가 살짝 내려간 편이고요. 네, 대게 같은 경우는 다시 계속해서 비싼 편인데 오늘 대게 같은 경우는 싼건 너무 품질이 안 좋고 품질이 좋은 건 너무 비쌌습니다. 이제 경매장 근처에 있는 그 중도메인 점포들에 있는 물건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저렴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매하실 때는 좀 많이 보시고 생각도 하시고 하셔야 돼요. 괜히 이제 이런 것들 잘못 사면은 너무 짜거나 수율이 안 좋거나 그런 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싸고 좋은 건 없으니까 음~ 이런 거잘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4만 5천원 이건 얼마라고? 4만 3천원 4만 3천원 2만 5천원 3천 3천 아니요 필요다 예. 하루씩 얼마예요? 가제? 네, 가재 1 8요네가원 18,000원? 18아 대게는요? 대게는 좀 2만원 2만원? 가리가... 2만 다리가 2만원, 이만 전화... 가리가 다 떨어지고 아... 그렇지. 비싸고 한 5,000원 100,000원 비싸 오늘은 꽃게는 없나봐요 아 아까 그래. 숫게만 몇개 들어왔어 아, 어, 그래요? 꽃게만 네, 이제 소매점이 네. 이제 믿음주산 쪽으로 왔고요 이게 좀 신기한 거를 좀 봤어요 아 둥둥 떠 있죠?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아, 이런 거. 상태도 안 좋고 살도 저, 저, 저, 저, 없고 하니까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같아. 거의 죽어간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자, 믿음수산밴드는 당일 시세가 매일 올라옵니다. 이런 거 참고해 주시고요. 여긴 낮에도 방문해서 구입 가능하긴 한데 재고 여부는 꼭 문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는 찜퀵 택배, 고속버스 택배 예약 가능하고 제로페이 수산대전 사용 가능해요. 이거는 지금 5만원 5만 5만 4천원 짜리 이게 5만원 짜리 이리 다리 하나 찌르는데 이게 수0일 짜리 짜리 오늘도 요거는 기계이 요거는 말만 때는 짜리 말할 시원은요것 요거는 요거는 같은 거고 네. 요거 4만 2천원이고 요거는 3만 5천원이면 말 네, 다음 소매점은 대신 시월드로 왔고요. 대신 시월드도 이제 밴드가 있습니다. 여기도 밴드의 당일 시세가 매일 올라오니까 가격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판매 시스템은 믿음수산하고 동일해요. 오늘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수익 4만원, 이거. 3만원, 4만원. 4만원, 4만원. 우에파트 테이그게아두서는 지금 을 해서 10만 원에 2만 원에 원1만원 원에 10만 에만 원에 만원는1 0씩만원만원 네, 다음은 전복 전문점인 동양물산으로 왔고요. 여기 영업 시간은 경매장어 동일합니다. 아, 아침에 문을 닫고요. 여기는 제로페이 수산물 대전 사용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아, 오른쪽에 이제 요새 시세를 한꺼번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요즘은 아직도 작은 그 사이즈가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네, 다음은 이제 폐류 보로 경매장으로 다시 왔습니다. 여기 이제 전복 11비 키로에 예, 35,000원. 그러니까 한이 정도 사이즈가 좀 가격대가 아, 계속해서 좀 비싼 편이고 물량이 좀 딸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소라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도 키로인데 43,000원 됐고 요즘은 이제 낙지가 그래도 좀싼 편이에요. 이제 굴은 특별하게 가격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 또 가격이 한 보통 12,000원, 1 4 0 0 0원요이 정도 사이즈고요. 저 꼴뚜기, 군산 꼴뚜기는 굉장히 커요. 꼴뚜기 치고. 그리고 이제 미더덕이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5만 둥이랑 가격이 같아졌어요. 네, 낙지우 이제 중국산인데 가격대는 괜찮습니다. 좀 저렴한 편이에요. 왕오럭 쪽에 요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요거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회로도 먹기도 합니다 네, 소라가 참 비싼 편이죠 한번 가격 올라간 이후로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격 변화 거의 없습니다 10kg 보통 22,000원 23,000원이에요 다음 이제 초이스 수산으로 왔습니다 한 마리가 5 k g 예요 700g 짜리 물건있는데요 사이즈는 지금 한자개 15만원 보시면 되고요 여덟 마리가 5kg 600g 짜리 요거는 지금 14만원 요거는 10마리가 4 5 0 g 짜리 물건 이에요 요거 한짜에 지금 10만원. 요거는 이제 B급. 내가 좀 터진거. 네마리 들어있는거는 이제 한 마리 에7 0 0 g 짜리 물건 있는데 네마리가한짜에 8만원. 요게 지금 우리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아요. 이게 1500g 나오거든요. 한 마리에 나오는게. 요게 지금 한 마리에 4만원권로나오고요 얘보다 크면은 요 사이즈에요. 요게 지금 한 마리에 2500g짜리 물건 있는데 얘랑 얘랑 재보면은 아, 사이즈가 좀 그렇죠. 많이 차이 나죠. 밑에건더덮해 심지어 만3천0 아, 0 나오겠더라고요. 아무튼 요거는 한 마리 6만 원꼴 보시면 돼요. 물고기가 요정도는 사이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통치 15마리 할머이에요 요거 한쪽에 지금 17만 원, 그 다음에 같은 경우는 8마리 들어있는데 한쪽에 요거 3만 원 차이. 그 다음에 요거 맨 마지막에 요거는 오징어 두 종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좋은 거고, 약간, 약간 날아간 건데, 이게 약간 날라간건데 요게 지금 한짝에 11만원 요거는 한짝에 10만 5천원 5천원 요건앵동오징어예요 요거는 20마리 안보 8만 5천원 재고는 원. 네. 10마리가 요거 6만원 3마리짜리가 3만원 나와요 삼칩포라 불러요 요거는 네. 지금 16포 4마리가 한포에요 요거는 64마리 한짝이 요거는 4만 5천원 방수가 많이 저렴하네요 요거는 4만 8천원 요거는 이제 중심판 차족이 있는데 여기 지금 300에 400g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33마리 들어있고 요거한짝에 5만원 보시면 돼요 이거는 컨테이너에있마리 뭐 40마리 들어있어요 40마리 이런거는 한짝에 지금 42만원 보시면 돼요 근데 음. 막 몇동만 원하고 냄새도안 나요 20마리 한짝에 2만원 아 이게 천억 어? 이게 좋다 이게 괜찮아요? 아네 이게 되어요 그럼 하나 빼드리고 제가 결제해놓고 갈게요 네, 다음은 시 13번 초원 소산으로 왔습니다. 로하로하열 마리 만만원우원로만천원로열 마리 만 원. 열 마리 만 원. 다음에 가자미. 열 마리 하마. 2원1 2 0원럭이럭로만1 7원원다음에 만6천원 음. 그 네. 네, 마지막 들린 곳은 74번 영남학이에요. 네, 영남학이에요. 너미가 너무, 너무 잘 나왔어. 흑가자미 시알이커 튀겨 드시려면 이거 가져가시고 식혜 담으시려면 저기 20마리에 12,000원 짜을때봄등 작은 거 동예 선물대고 33,000원 네마리 엄청 좋죠. 어, 어제 회감새우가 45,000원이었거든 네. 오늘 조금 몰랐어 말만 잘하면 은0 뭐 0원 2000원도 빼줘 누나라고 해주세요 그럼 빼줘 자, 골뱅이 28,000원 골뱅이 2만 8,000원 자, 칼이 통통해 작아도 어, 2만원 아래오 씨알 좋고 알도 들은 게 있고 2만 5천원 자아구는 무조건 3만원 3만원 우리 엄청 좋아 미담 2만 5천원 어. 한 상자에 1만 5천원 아저 1만 8천원 어. 갈신 안 해도 돼 이제 경매장에서 소매점 쪽으로 나가면 회손질하는 점포들이 있는데, 어, 포, 키로그램당 포 뜨면 3,000원, 회로 하면 5,000원이고요. 그 대신 점포마다 실력 차이는 살짝 있습니다. 오징어 드실래요? 네, 네. 드릴게요. 오늘 구입한 오징어가 <웃음> 많아서, 네, 거예요? 제가 이거, 청산도수산 어, 앞에서 조금 나눠드렸어요. 네, 그렇게 생겼죠. 네, 맞아요. 한 씨처럼 부들부들해요. 아, 그래요? 어, 우리 두 마리 드릴까요? 드세요. 오, 가져가서 드세요. 저 많아서 그래요. 두 마리 두 마리 어, 가져가. 한 마리 천 원짜리예요. 아두 마리 가져가? 네 가져가세요. 잘 먹을게. 네, 네. 감사해요. 맛이 내가 주는 것처럼. 두 번님 같은 해또 싸게 주세요. 싸게 오징어도 먹어보세요. 두 마리만 가져가. 작은 거두 마리 더 가져, 한 마리 더 가져가세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